Listen and I will pray 행복한 이 설레임 느껴져 And I love you 새롭게 또 시작된 날 And I will praise you my lord 쓰러진 내 삶을 힘겨운 내음을 이길 힘을나 얻었네 수 없는 기쁨 And I will praise 다시 또 노래하네 음, 예전엔 할수 없었던 기쁨에 s o